회상. 여러분들 주식해서 돈 많이들 버시나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 입문한지 벌써 50년이 넘어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회사 처음 입사하고 그이름에 붙어 주식이란 걸안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있네요. 아마도 평생 못 놓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주식 시세를 보면서 오르면 희이낙낙하고 내리면 우울해지고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었네요. 처음에 몇십만원 단위로 시작해서 주구장창 까먹기만 해서 정말 개털 신세 면하기가 어려웠었지요. 손실액이 누적되어 가면서 투자액도 점점 커지고 고음 깨고 적금 깨고 깰수 있는 건다 깨가면서 은행에 모아둔 돈은 없고 그저 증권계좌, 현금만이 내 재산이었지요. 결국 대리시절엔 퇴직금 중간 정상금까지 날리고 정말 근심만 늘어나던 때였지요. 제가 하던 일이 해외영업직이었는데 해외출장 다녀오면 남은 달러와 출장 자금까지 다 쏟아부었으니 손실액이 결혼전까지 대략 계산해보면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전세 끼고 사놓았던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 내가 미쳤는지 단타로 한번 잘해서 신혼여행비나 한번 벌어보자고 그때 당시 조화제약이 미수몰빵으로 이일 담가두었던 게또한 천만원 가져서 정말 부모님께 무지 부효했던 적도 있었지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그동안 손실액이 생각나서 와이프 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2,500만 원, 또 다른 은행을 통해서 500만 원 추가 대출 받고 다 까진 후 다른 은행에 추가로 2,500 대출 받아서 다 날린 후총 5천이 또 나갔습니다. 매월 나가야 하는 원금하고 이자 때문에 매월 일정액의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감과 미수 몰빵이 큰 페인이었습니다. 하루에 몇백씩 꾸준히 딸 때도 있었지만 한번 흔들린 페이스에 말리기 시작하니 미수 몰빵하게 되고. 계속 불안한 마음에 손절하니 반토막 반이 반토막 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여동생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결국 와이프에게 오픈하니 집이 발칵 뒤집어진 건 불보듯이 뻔했고요. 정말 이혼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주식은 다시 안 하기로 하고 가까스로 이혼을 막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였으니 정말 내가 죽일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확히 작년 3월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내 주식 인생을 이렇게 끝이 나고 보니 집한채 간만 날리고 아무런 득이 없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힘이 빠지고 어이가 없더군요. 모든 은행 거래 비 시형 사이트의 모든 정보까지도 와이프가 정권을 가지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내 마음 한구석엔 주식 생각이 떠나질 않더군요. 한이 맺혔다고나 할까요. 용도를 매달 20만원씩 받고 있던 걸 아끼고 아낀 돈과 어쩌다 생긴 만원짜리까지도 모으고 모아서 돈 100만원 정도를 만들어서 단타를 또 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단타 쳐서 200만들고 또 200이 500되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에 정말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와이프가 알게 되면 난 끝장이죠. 어떤 날은 내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매도 매수체결 통보가 와서 와이프한테 걸려서 밤새도록 잠도 못자고 신문을 당했던 적도 있었지요. 어떻게 얼버무려서 넘어갔지만 아마 와이프는 푼 돈으로 저희가 뭘또하고 있구나 짐작은 했을 겁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엄청 샤프한 면이 있어서 이것저것 신용정보 상태나 은행대출 거래 상황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눈감고 넘어간 걸로 짐작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단타치고 또 만원 2만원 생기면 계좌에 넣고 해서 12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을 무렵 작년 9월인가 오선주를 사두고 다음날 지방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웬일인가요? 출장 다녀온 다음날, 시가를 보니 4배 가까이 폭등해 있었습니다. 분할 매도를 해서 만든 돈이 약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100만원 돈이 1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정말 억세게 운이 좋았던 거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원, 2만원 푼돈 없이 그때 다 써버렸다며, 이런 목돈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또몇달 단타치고, 단 예전보단,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빌린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수익이 나진 않고 천만원 사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더군요. 잔고가 약 900만원인가 할때또 우선주의 눈이 가더군요. 우선주가 액분 후 연상치는 걸 보고 다른 우선주를 골라서 몰빵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연속 상한가를 치더군요. 며칠 점상한가 행진 후 무너질 때 모두 정리해서 4천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우선주로만 100만원에서 4천만을 만들었으니 정말 인생 한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더군요 그때부터는 정말 돈 소중한 걸 알고 수익 위주로 여유있게 조금씩 먹는다는 생각으로 수익을 차츰차츰 쌓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회상해 보면 정말 주식이란 게 나의 인생 전반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정말 주식 시작한 이후로 매일 밤을 주식 생각으로 잠을 이루고 있으니 이걸 열정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바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기까지 하더군요 주식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글들 보면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게 합니다 단타 위주로 매일매일 매매일지를 올리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주식판이란 것이 정말 피말리는 전쟁터인데 이런 곳에서 매일매일을 피눈물 흘려가면서 수익 챙기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감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전 인털터리에서 운이 그나마 억세게 좋아서 목돈이라도 주고 있지만 이제 단타는 하지 않으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주식은 하면 할수록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매월 대출이자로만 나가는 돈받치느라 고생하는 와이프를 위해 1억원을 갖다줄 생각입니다. 아마 그때 가면 어느정도 용서가 되겠지요. 그저 과거 파란만장했던 저의 주식투자 실패기가 생각이 나네요. 전업자를 위한 변명. 참고로 저는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식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닌 사람입니다. 주식을 하다보니 전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려 섞인 말들이 많더군요. 그러면서 예전 생각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법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대는 대개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되지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시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도 자주 입원하고 대학 시절에도 두 차례나 수술을 할 정도로 좋지 않았지요. 고시 공부는 무엇보다 체력이 우선인데 건강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교과서 해독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을 마지막 수술을 마치고 고시 전선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정말 막막했습니다. 추석 때나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면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고시는 아무나 붙는게 아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600명 정도 뽑았고 1차 시험 출원인 엄만 3만 명 정도가 되었으며 신림동 고시촌에 상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만 명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년씩만 따져도 서울대 170명 고대 300 이상 연대 250성대와한대500 정도 기타 서울권 법대와 지방 명문대학의 인원들만 따져도 이건 뭐 붙는 게 장난이 아닌 것이죠. 저는 공부시간을 나누어서 오전에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는 과목으로 그래야 좀 낫죠. 오후와 밤에는 집중이 잘 되니까 싫어하는 과목으로 밤이 더잘 집중되니까 고시원 창문을 두툼한 신문지로 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스탠드 켜놓고 밥집 고시원만 직선으로 다니고 매일매일 진도표 작성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공부시간이 10시간이면 계획은 8시간에 분량만 짜고 계획표상 진도를 추가 달성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성취감이 생기죠.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난 이야기이네요. 제가 주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에서 모두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오시도 모두가 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그 열정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수익을 내지 못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혹 10년 주식했느니 20년 했느니 하면서 훈수 두시면서 정작 본인은 손해만 보시는 분들은 신림동 고시촌 윗동 네에서 10년째 고시 공부하는 직업이 고시인 분들과 다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학문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발전이 정체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시간과 열정의 손해를 은근히 즐기는 돈 쌓아놓고 전업하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 굳이 위스키한 곳에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차라리 경매를 배우지 전업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결의이자 배수진일 것입니다 배수진은 전략상 믿을 수 없는 성공을 이루기도 하지만 끔찍한 패배를 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배수진에 묶어놓고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결의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 결의를 예외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묵묵하게 이어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이나 사회조직은 주식판보다 더한 술수와 교활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식판만 더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스스로에게 진입과 후퇴를 결정할 기회는 줍니다. 일반 사회조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 사회생활인데 내가 판돈에 건 것만큼 하안가 맞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태우 주식판이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버신 분들 일지를 합격기 뜻 보시고 그 사람들 투자 어떻게 했나 연구하시고 예전에 안했던 공부 몰아서 한다는 기분으로 한다면 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